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아빠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돌절구 재판 옛날에 어떤 장사꾼이 장사를 하러 나왔다가 물건을 다 팔고 나니 저녁이 되었어요. 이야, 오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았으니 전대가 두둑하구나. <웃음> 날이 어두워졌으니 어디 주막에라도 묵어가야겠다. 장사꾼은 한참을 걸어서 주막에 도착했어요. 주인장, 오늘 밤 여기서 묵어가야겠으니 먼저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아, 그러슈? 자, 여기 있어요, 국밥. 장사꾼은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다가 구수한 국밥을 마주하니 눈이 번쩍 뜨였지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기눈 감추듯이 뚝딱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나니 배가 꾸르륵 싸르륵 아파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슬슬 신호가 오네. 볼일을 좀 봐야겠구만. 장사꾼은 뒷간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허리춤에 찬 전대가 묵직하니 무거운 것이 느껴졌어요. 장사꾼은 하루 종일 장사에서 번 돈이 가득 들어있는 전대를 어찌할까 잠시 생각했지요. 어디 눈에 잘안 띄는 곳에 잠깐 놓아두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야겠다 싶었어요. 뒷간에 가서 볼일을 보다가 전대를 툭 떨어뜨리면 큰일이니까요. 장사꾼은 전대 숨길 좋은 곳이 없나 살펴보다가 뒷간 앞에 놓여있는 돌절구를 보게 되었어요. 오, 옳거니 여기다 잠깐 넣어두고 뒷간을 갔다 와야겠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겠지? 장사꾼은 이렇게 생각하고 돌절구 안에 전대를 넣어두고 볼일을 봤어요. 푸다다닥바다다닥 이야, 시원하다! <웃음> 장사꾼이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와보니 아, 글쎄 그 전대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아, 아니, 내 전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장사꾼은 전대가 없어지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주막 안에는 주인과 장사꾼 단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사꾼은 주막 주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었지요. 아, 주인 양반, 아까 혹시 돌절구 안에 넣어둔 돈못봤소못봤소 못 봤소? 내가 뒷간에 가는 것을 본 것은 주인장밖에 없는데 정말 못 봤소? 못 봤다지 않소? 아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게요? 생사람 잡지 말아요! 장사꾼과 주막 주인은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관가로 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장사해서 번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뒷간에 가는 동안 전대를 돌절구 안에 넣어두었는데 뒷간에서 나와보니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제돈좀 찾아주세요 원님. <웃음> 저는 이 마을에서만 30년째 장사하는 토박이인데 낯선 장사꾼이 우리 주막에 들어와 돈을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피우니 참 난감합니다, 사또. 원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었어요. 장사꾼이 돌절구에 돈을 넣는 것을 본 사람이 있소? 제가 뒷간에 가는 걸본 사람도 주인이고 그 주막에 있던 사람도 저와 주인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대를 가져간 사람은 이 사람뿐인데 자기는 전대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어요. 아 이보슈 무슨 소리를 하는게요.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원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말했어요. 흠, 음, 돈 잃은 사람은 있는데 본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도둑은 돌절구가 틀림없군. 원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막 주인은 입가에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으려고 얼굴을 찡긋했어요. 아니, 사람도 아니고 돌로 만든 돌절구가 범인이라니! 주막 주인은 원님의 판결이 하도 우스운 데다가 자기가 가져간 것을 돌절구에게 덮어 씌운 판결이 반가워서 입가가 실룩실룩했어요. 장사꾼은 원님의 판결이 어이없어서 허웃숨만 지었지요. 원님은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애써 수고하며 벌어온 돈을 꿀꺽 삼켜버린 돌절구가 괘씸하구나 그대로 놓아두면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도둑질할 테니 이참에 이 돌절구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돌절구의 죄가 고약하니 백리 밖으로 귀양을 보낼 것이다 주인은 내일 안으로 돌절구를 가져다 백리 밖에 내다 버리고 오너라. 주막 주인은 원님의 판결을 듣고 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 무거운 돌절구를 지고 백리를 걸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자니 사람을 사서 옮기게 해야겠는데 짐꾼에게 줄품싹시 훔친 돈의 스무 배는 들게 생겼거든요. 주막 주인은 갑자기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 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제가 돌절구 대신 돈을 물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주인은 모르는 일이라 하지 않았소. 저희 집 돌절구가 한 일이니 잃어버린 돈만큼을 제가다 물어주고 돌절구를 홍구멍을 내주겠습니다요. 그제서야 원님은 입가에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저 장사꾼이 잃은 돈을 다 물어주고 돌절구가 두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을 하겠는가? 아 예, 예, 물론 입죠.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이렇게 해서 장사꾼은 잃어버렸던 돈을 모두 되찾았고 주막주인은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이 되었대요. 원님의 판결이 정말 재치있네요.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아주 재치있고 똑똑한 원님이었네요. <웃음>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돌절구 재판을 감자공주 이모 각색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이제 조용조용 자장가를 들으면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도 즐기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셨어요? 저도 아이를 챙기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밤 늦은 시간이 되어야 겨우 시간이 나는데요. 엄마로 사는 삶은 참 바쁘고도 고달프구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편분이 육아에 좀 도움을 주시나요? <웃음> 지금은 독박 육아로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아빠의 수고 덕분에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을 엄마 아빠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게 꿀잠 주무세요.